안녕하세요 에너지언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행을 왔어요 이 여행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올라갈 예정이 기대해주세요 어, 여행을 오면 많은 분들이 야외에서 바베큐를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녁을 먹기 전에 간단하게 맥주와 함께 바베큐를 즐겨보려고요 그러려고 집에서 겐화로도 갖고 왔어요 음. 어떤 음식이냐 바로 짜잔 부지포크의 구워먹는 소세지입니다 이 부지포크는요 유산균을 먹을기운 최상급의 1% 친환경, 면풍, 동육을 사용한 수제 소세지인데요. 우리 소세지 같은 거 보면은, 어 여러 무슨 아질산 나트륨이라든지 화성탁승용 거기다 보존용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두집 부분은 그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건강한 수제 소세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받은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보시 케이 소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살시차 소세지. 이 케이 소세지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케이 소세지 같은 경우는요, 청양고추, 후추, 판넬, 각종 향신료들이 들어가서 매콤한 맛이 딱 한국인 입맛에 딱 이래요. 그리고 요 살살 소세지는요. 어, 살살 소세지 이름 전 처음 들어보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색적인 맛이 특징이라고 해요. 근데 풍부한 육즙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저와 함께 밖에서 한번 바베큐를 즐겨보실까요? 원래 이렇게 소세지 굽는 팁이 있어요 근데 굽는 팁이 팬에 소세지가 담길 정도로 우유를 붓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18에서 15분 정도 익힌 다음에 먹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여행을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베큐를 해먹은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요 팁을 보고 구우시면서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미쳤어 지금 냄새 장난 아니고 육즙이 잘돼야돼잘져 우와 음, 진짜 먹음직스러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부불안지알겠다 아, 안에가 진짜 꽉꽉 차있는 진짜 완전 고기예요, 고기. 어. 완전 고기. 와. 장난 아니에 냄새도 장난 아니고, 미쳤어.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목소리> 봤을 땐 요거는 딱 맥주 하면 주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찡따 이거 노코콜인데 요게 맥주 맛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우선 맥주부터, 여러분. 짠! 친구야 짠! 짠! 우선은 저 이거 기먹하거요 케이크 소세지 이거부터 먹을게요 뜯겨 내가 봤을 때딱 보기만 해도 그냥, 고기, 그냥 소세지가 아니라 진짜 고기를 갈아서 만든 그런 소세지 있죠 그런 것 같아 어? 장난이지? 어땠냐면 다진 고기를 내가 먹는 것 같아 음. 약간 김치 맛도 좀 나고 고기를 다놓는게 진짜 입에서 식감이 다 느껴져요 음. 너무 귀찮네 근데 왜 물에 조리하시라는 건지 알것 같아요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식감이 너무 좋아 음그 다음은 이거 살치, 살치차 시 소세지 아니 진짜 식감이 고기 다진게 딱 느껴지지 않아? 음. 난내운맛에 케이 소세지가 더 맛있어야 하는데 난살짝 소세지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음. 그냥 돼지고기를 먹은 것 같아 쉽게. 그리고 소세지가 이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게안좋것 같은데 딱 먹었을 때 맥주랑 같이 궁합도잘 맞고 되게 고급진 요리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세지는 처음에 발렸고 와 진짜 얘는 진짜 고소하다 음. 음. 음. 음. 향신료 맛이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 음. 근데 내가 알고 먹던 그런 소세지 맛이 나 맥주 랑보다 싹이야, 네, 여러분 제가 그두지 포크 구어몽 소세지 클로즈멘트를 다 땄거든요? 근데 편집하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다시 클로즈멘트를 찍고 있습니다 어, 제가 기억을 먹은지 좀돼 가지고 기억을 해보자면 두지볶국 구워먹는 소세지는요 제가 두 가지를 먹었잖아요 케이소세지랑 살치차소세지 근데 두 가지 중에 제입 맛에 맞는 건 케이소세지보다 살치차소세지가더 맛있었어요 제입 맛에는 이거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어 이게 향신료 냄새가 나는데 제가 솔직히 향신료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 향신료를 거의 못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감 없는 맛이었어요 그리고 단면이 보면 은다 고기를 다져 놓은 듯한 그런 면이라서 그런지 씹는 식감도 대단하고요 육즙도 장난아니야 진짜 육즙이 미쳤어 소세지가 아니라 고기 먹는 것같아 그래서 맥주나 와인 이런 술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어디 캠핑 가실 거나 놀러 가실 때 가고 자 가시면 되게 맛있게 즐기실수 있을 것 같아요 전요번에 그냥 이렇게 개인화로 구워 먹었지만 여기. 보내주신거죠 맛있게 구워먹는 방법 거기 보면은 후라이팬에 물 한컵 넣고 이렇게 닫았다가 나중에 여러 어서 구우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구워서 드시면 더욱더 맛있게 이 두지포크에 구워먹는 소시지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주랑 딱이야 진짜 진짜 음. 이게 진짜 고급류를 먹는 것 같아요 소시지가 아니라 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